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바로 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어요!! 드디어 오늘도 와 이모티콘 쓰고 와심판갈때 이모티콘 쓰면서 방송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아 진짜 너무.. 다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은 이 아래 요 아래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닉네임 앞에, 요런 이모티콘이 생기고요. 그리고,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요런 이모티콘들을 채팅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끝이 나면 서운하죠. 멤버십 댕댕이 분들을 위해, 별건 아닌데, 저희가 조금 소소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리티 탭을 통해서 비하인드 비공개 사진 공유 <웃음>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하여튼 비공개 사진 공유! 유튜브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서 비공개 영상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촬영할 때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재밌는 모습들을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엉클데도가 준비하는 윤댕짤 공유! <웃음> 아 되게 쑥스럽네요 이거 이런 귀여운 이모티콘들과 여러가지 혜택들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이런거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는 윤댕님의 비하인드 영상이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대단한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고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메머지 가입 많이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나 이벤트들 많이많이 준비할테니까 많이많이 기다려주시고 저는 이따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은여기 밑에 구독구독 구독 버튼, 밑에 가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 <S> <S> 약간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